안녕하세요. 지금 전세 때문에 뭐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전세를 갈까요? 월세를 갈까요? 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 그 제가 봤을 때 대부분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시고, 월세 살아라? 뭐 이런 거 보고 또 물으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 전세를 사나, 월세를 사나, 요건은 똑같습니다. 전세를 살다가 질, 뭐 실제 정말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아파트 입주를 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전세계약을 2년 하고 좋은 아파트가 나왔다면 그 아파트에 길을 채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세를 놓고 나가야 되겠죠. 그럴 것 같으면 전세가 잘 나가는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고 전세가 잘 나가기 위해서는 위치가 어느 정도 받쳐주고 그리고 금액이 좀 저렴해야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세를 보게 되면 수성구나 북구, 남구 쪽의 전세, 중구 쪽의 전세가 일부적으로 좀 몰려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서구나 내면은 남구 쪽이나 서구 쪽의 전세는 거의 많이 없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결국은 뭐겠습니까? 그만큼 수성구 아파트에 몰려있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전세 금액이 2억에서 3억 정도가 가장 무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수성구라고 해서 그런 아파트가 없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성구에도 전세 2억, 3억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물론 고가의 아파트 바로 9억, 10억, 15억의 전세 매물들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는 거는 전세 매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세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이 나왔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가 5억이고 4억이고. 그리고 전세 매물이 200건 가까이 있는 것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죠. 물론 전세 금액이 중요한 거겠지만, 어차피 계속해서 전세를 40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월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전세를 얻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뭐 전세, 나중에 세를 놓기가 힘들다. 그거는 위치와 금액 때문에 전세세가 안 나가냐 나가냐 그 차이고요. 만약에 월세를 얻었다. 월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시기가 지나면 은 나중에 내가 1년을 만기를 채우고 나가면 모르겠는데 그 시점이 아닌 정말 내가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는 상황에 월세를 얻었는데 월세가 나가지 않느냐. 그러면 월세가 안 나가면 결국은 내가 월세를 놓고 나가야 되고 1년 만기 안에 그 월세가 뭐 끝나면 은 사실 월세를 주고도 뭐 1년이 됐으니까 만기가 끝났기 때문에 나가는 게 쉬울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거나 이기 전에 내가 이주를 해야 되고 좋은 아파트를 구입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결국은 월세나 전세나 기존에 세를 놓고 나가는 것은 동일하다. 단지 전세에 대해서는 2년 기본적으로 만기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내가 세를 놓고 나가야 되는 거고 월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년 계약을 하다 보니까 1년 안에 충분히 어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는 1년을 채우고 나가고 그 기간이 뭐 한두 달이면 월세만 내면 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을 그리고 그 시기를 놓치게 되면 또 월세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계약을 해야 되면 다시 1년에서 2년 이렇게 주기로 가다가 좋은 매물이 나왔을 때 구입하고 이사를 가야 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리고 월세가 새가 나가지 않는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월세를 얻어서 사는 분들은 보통 사업을 해서 돈을 돌리기 위해서 월세를 많이 살죠. 그렇기 때문에 월세 같은 경우는 찾는 수요가 그만큼 적습니다. 월세가 기본적으로 뭐 34평에 150이다, 200이다. 뭐 그렇게 월세 들어갔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일이 있어서 월세를 빼야 된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월세가 잘 나게 하겠냐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적인 어, 입장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쓸데없이 월세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위치가 좋고 저렴한 전세를 얻고 있다가 아파트를 정말 구입했을 시기에 내가 이사를 해야 되는 상황. 그때 됐을 때 가는 게 정확하게 맞지 않겠느냐. 저희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은 다양하게 유튜브를 계속해서 다른 유튜브도 보러 보니까 뭐 월세를 살아라. 뭐 그런 유튜브를 또 보고 저한테 묻는데요. 일단은 띄엄띄엄 전화가 이리저리 많이 오는데 어,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영상을 보는 분들은 재개발부터 아파트 그리고 뭐 상가 그 다음에 상권 그리고 뭐 부동산 투자 일단은 다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한목에다 물어 보세요 그리고 뭐 저녁에 이왕이면 전화 하시는 분들은 참가를 해 주시고요 물론 저녁에 뭐 전화 오는 경우는 잘 없는데 간혹가다 저녁 늦게 전화 오는 경우 혹시나 뭐차 사고가 났나 속 사고가 났나 싶어서 제가 전화를 받아보면 대부분 시간이 그렇게 뿐이 안돼서 제가 늦게 너, 너 전화를 했다 이라는데 나는 뭐 점심시간도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길어봐야 뭐 10분에서 10몇분이면 충분히 통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뭐 사무실을 찾아온다 뭐 어디에 계시냐 찾아와갖고 그렇게 제가 시간을 낼만큼 상담을 해줄만큼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뭐 제가 상담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차라리 제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오늘과 내일 뭐 계속해서 띄엄띄엄 전화가 계속 오니까 한목에다 전화해서 재개발부터 아니면 은 아파트 궁금한 사항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전화를 주시면 최소 5분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전화를 차라리 주셔서 제가 얘기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겠느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은 달수구보다 중구보다 남구보다 수승구 쪽에 대부분 전세는 좀 몰려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신축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도 많으시겠지만 어 계속해서 장기간 사실 게 아닐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구축이라도 좀 들어가 계시더라고 정말 좋은 게 있으면 그때 구입해서 이사를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가장 선호도가 좋은 전세는 2억에서 3억 사이에 전세들이 가장 선호도가 있고요. 이제 그런 매물들은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지금 나오는 게 거의 3억대나 2억 중후반대에 그리고 예전에 오래된 아파트들 전세고, 전세는 기본적으로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올려드리지만은, 전세가, 아파트 가격이 10억이면 5억대가 전세, 적당한 금액이고요. 마찬가지 6억, 7억대면 거의 50% 내외에서 전세를 구입하시는 게 적당하다. 그리고 뭐 그런 매물이 잘 없더라. 없더라 하면 그만큼 또 발품을 팔고 알아봐야 되겠죠. 저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전세를 사실 분들은 뭐이 영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일단 전세를 살다가 아니면 월세를 살다가 온 아파트가 있을 때 이사를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월세나 전세나 별반 차이가 없고 결국은 월세도 위치가 좋지 못한 데를 구입했다면 이만큼 향후에는 해가 안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를 저는 추천을 하고 전세는 시세 대비 50% 정도에서 전세를 구입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실제 그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있는 거는 여기 있는 매물들은 누구나 부동산에서 다 확인을 하고 가지고 있고, 공동으로 어차피 거래를 다할수 있는 매물이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제가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연락을 해서, 전세나 아파트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에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뭐 상담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은 뭐 세계발이다, 뭐 아파트 투자다, 아니면 미분양이다,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아니면 투자, 뭐 다양하게 전화가 오시는데, 업목에 시간이 날때 제가 차라리 전화를 받을 테니까 오늘 내일 어, 어느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생각해놓으시는 내용들을 한번에 물어보시면 최소 5분이면 충분히 다 이해가 됩니다. 단지 몰라서 모를 뿐이지 알고 나면 별거 아닌 게 부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 스토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진행이 될 것인지는 무도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교수든, 뭐, 담, 뭐, 전문가든, 이때까지, 어, 작년, 사실상 정권에서, 그 똑똑한 분들이 정권에서 내세운 내용들이 다 빗나갔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거로 가격이 오르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실물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차라리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고요. 물론, 부동산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는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내용이 별로 없어서 아는 정보를 주지 못하는 부동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서로 다른 견해에서 생각하는 것과 동일하게 부동산도 서로 다른 견해에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틀린 얘기를 했다 맞다 얘기를 했다 누구나 정답이 될 수도 있고 누구나 오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궁금한 지식을 가지고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는 것도 알라가는데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들은 오늘 내일 제가 어지간하면 전화를 한목에다 받을 수 있게끔 전화를 해주시면 제가 전화를 못 받을 상황에서는 다시 전화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전화요금은 다 대부분 공짜죠. 공짜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관계없이 문자는 보내지 마시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어, 아는 지식만큼은 얘기를 해드리고 기존에 많은 전화가 왔을 때 제가 깜빡하고 전화를 못 드린 사례가 있을 뿐이지 전화를 받기 싫어서 아니면 물어봤는데 내용을 얘기해드리기 싫어서 전화를 안 해드린 거는 아니라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화 무엇이라고 제가 받아가 아는 내용 정도는 하든지 얘기해 드리면 됩니다 일부러 전화를 안 해드리거나 귀찮아서 전화를 안 해드리는 상황은 아니죠 제가 영상을 올릴 정도면 저도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을 올리기 때문에 거의 유튜브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목에 그냥 물어보시면 깔끔하게 제가 5분 내에 충분히 이해가 되실 정도로 얘기를 해드리고 물론 제 얘기가 100% 다 맞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셔서 살아가는 부동산에서 몇 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일 제가 전화번호를 올려낼 테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무조건 오늘 내일 안에 대부분 전화를 주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아파트는 기간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정보 수집을 하지만은 사실 이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정보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명확하게 나오게 되면 그 영상에 올려 드리고 배원방에 올려 드리고 하든지 제가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알고 있는 지식 내에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이 대부분 100% 맞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라도 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하든지 한번 알아보시는게 어 농산에 있어서는 기본이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전세, 월세,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될지 나는 내 생각을 말씀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